스턴트용으로 개조된 머슬카를 이용해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왔던 스턴트맨 마이크 그의 차에는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설령 사고를 당한다 해도 운전자만큼은 절대 죽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마이크는 자신의 자동차가 가진 이러한 특성을 이용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저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이크가 지목한 상대들은 한눈에 봐도 뭔가 포스가 함께하는 제다이 같은 분들이셨는데요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어설프게 제모시켜버린 마이크의 최후 정말 사이다도 이런 사이다가 또 없었죠 소림사 최강의 무술 고수였던 브루스 리 오늘도 언제나처럼 빤스만 입은 홍금불을 제껴버린 뒤 승리의 2단 점프 덤블링을 시전하며 시간을 때우던 그는 뜬금없이 CIA로부터 악당 한의 요새에 위장 잠입해달라는 비밀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후 무술대의 출전을 명목으로 가까스로 잠입에 성공하게 된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누이를 죽게 만들었던 오하라를 만나 대련을 펼치게 되는데요 공과 사의 구분이 넘나도 확실해 했던 리는 오하라를 적당히 패준뒤 시합을 끝낼 작정이었지만 기어코 선을 넘어버린 오하라의 더티 플레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장면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한밤의 주라기 공원 어느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전기 담장을 뚫고 어마무시한 자태를 뽐내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대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지고 지리고 멘탈이 프리를 선언했겠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은 티렉스가 엄청난 근시인데다가 움직이는 물체에만 반응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분에게는 아무도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안쓰러운 최후였달까요? 네가소닉과 유키오의 도움을 받아 케이블의 시간이동 장치를 복원하게 된 데드풀 가장 먼저 과거로 돌아가 여친 바네사의 목숨을 구해준 뒤 개죽음 당할 뻔했던 피터를 무사히 돌려보낸 데드풀은 이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타임라인 정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버린 솔로 영화에 등장했던 끔찍한 혼종을 시작으로 그린 랜턴의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 라이언 레이놀즈까지 정말 깔끔하게 이을 데가 없는 완벽한 흑역사 정리였죠 이구치 노보루 감독의 2013년작 데드 스시는 무려 초밥 좀비들이 등장하는 화끈한 개막장 병맛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맵고 짜고 시고 달고 혼자서 다 하고 자빠졌고요 거의 모든 장면이 대환장 파티였을 만큼 똘끼가 다분한 작품이었죠 맛있는 초밥을 앞에 두고 몹시도 흥분해버린 두 남자 곧 제대로 된 초밥 맛을 음미해보겠다며 블라인드 시식을 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로 변해버린 연어 초밥.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는 좀비가 된 초밥을 한 입에 집어 삼키고 마는데요. 신한식감네분 맛이 강하네. 에? 지 입안이 작살난지도 모른 채 굳이 하나 더 먹어보겠다는 이 남자 이를 어쩌면 좋죠? 서기 33년 유대인의 땅 여기 한 남자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는 이유로 돌팔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고 맙니다 참고로 유대교는 기독교와 달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남발하며 사람들의 신경을 자꾸만 긁어대는 이 남자 급기야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누구에게든 가차없는 돌팔매질이 이어지게 되고 어설프게 이를 통제하려던 심판관은 결국 사소한 말실수 하나 때문에 비운의 희생양이 돼버리고 맙니다. Even if they do, say, 트로마빌 헬스클럽의 청소부이자 전대미문의 찌질이 왕따였던 주인공 멜빈 오늘도 언제나처럼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화학 폐기물을 뒤집어 쓴뒤 최강 비주얼의 슈퍼 히어로인 톡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온갖 선행을 베풀며 동네의 유명인사가 된톡시는 악당들과의 전투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터질 듯한 근육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작살나는 액션씬을 이어가던 톡시.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로 무서웠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달록달록한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로 돌아간 오스틴 파워 이곳에서 신나게 고고댄스를 쳐제끼며 맘껏 끼를 발산하던 오스틴은 한눈에 딱 봐도 악역처럼 보이는 묘령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아무리 여자의 사족을 못쓰는 오스틴이라 한들 이처럼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생존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필사적이었겠죠 결국 오스틴 파워의 인간 방패가 되어 자기 편이 쏟아붓는 총알을 온을 몸으로 막아대던 그녀는 급기야 바주카포까지 정면으로 받아내며 살벌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이분의 사이는 추락사가 되는 건가요? <놀람> <놀람> <놀람> 살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왜 여러분의 <목소리> 꾸준한 스토킹 왜 <What? 목소리> 활활 타오르는 애정으로 하루 하루 하루 <목소리> 하루, 하루. 하루, <목소리> 하루. 명한미 <명함이. 목소리>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목소리> <목소리>